볼케이노 크게 한입 먹었는데 매운맛은 어디에 그럼 직접 만들어 먹자 불닭소스 부어라 홍쌍 홍 볼케이노 와퍼 주니어 이상하네. 뭐즐거 어, 잠깐만. 아니, 이게 기대했던 맛이 아닌데? <웃음> 기대했던? 야 이거 이거를 아니, 이게 어떻게 볼케이노야? 아니, 잠깐만 너무 안 돼! 이거... 볼케이노가 아니라 그냥 약간 미트볼 스파게티 아세요? 미트볼 스파게티인데 살짝 매콤한 미트볼 스파게티 맛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? 매콤 버거예요 매콤? 이거 매콤도 아니고 매콤? 이렇게 약간... <웃음> 어... 잠깐만. 얘도 똑같은가? 똑같겠지? 야, 이거 버거킹이 진짜 한건 했구나 이게 패티, 볼케이노 X거든요? 그래서 뭐, 스테이크 패티라고 하더니, 패티가 엄청 두껍네요. 근데 확실한건 어... 저처럼 야, 볼케이노니까 진짜 매콤하고 맛있겠지? 라고 기대하면서 드신 분들은 다 실망할 맛이요 완전! 약간 미국 스타일의 매운맛? 할라피뇨 약간 막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매운맛입니다 아니 이렇게 치면 지난번 서브웨이에다가 불닭 올려서 먹은 게더 맛있는데요. <웃음> 좀더 많이 훨씬 얘도 그냥 불닭에 찍어 먹어볼까? 그러나 <웃음> 불닭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.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감자튀김 찍어 먹는 거 엄청 맛있는데? 우와! 갑니다, 햄버거. 이게 볼케이노지. 볼케이노 소스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. 그런데, <웃음> 찍어먹는게 그냥 먹는 것보다는 맛있네! 요근데 좀... 싸요! 조금만 찍어요 근데, 좀 전에 먹어봤던 그 스테이크 X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. 전 그냥 와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감자튀김 찍어 먹는 거 진짜 맛있습니다. 거의 레볼루션급. 파테로 치즈 와퍼. 아 맛있네. 뭐 볼케이노? 이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찍어 먹으면 과연? 와, 진짜 배부르다! 이거는 이따 남겨놨다가 저녁때 먹어야 되겠습니다! <웃음> 아 오늘 볼케이노 와퍼랑 볼케이노 엑스를 먹어봤는데요 어,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그랬어요 굳이 이걸 또 먹고 싶지는 않은? 왜냐면 국내 볼케이노 치킨 진짜 맛있잖아요 뭔가 그렇게 매우면서 진짜 맛있는 걸 상상했는데 예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먹을 바에는 그냥 몬스터버거를 먹겠다 그리고, 그걸 먹을 바에는, 콰트로 치즈나, 아니면 트러플 머쉬룸을 먹겠다. 요게 제 개인적인, 어,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불닭소스에 감튀를 찍어 먹으면, 진짜, 끝내준다. 음, 아, 이건 진짜. <웃음> 이게 제일 맛있어, 지금. <웃음> 음.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, 안녕.